응음문이 없을 때는 네. if나 whether를 써주면 되고 네. 어 이렇게 만약에 예시가 있다 하면. 네. think 다음에 있는 how가 응은사잖아요. 근데, 아, 네. think 뒤에 응은사를 앞 문장에 맨 앞으로 보내줘서, 네. how do you think I can? 이랑. 아... <웃음> 그, 그, 꼭 보내, 응은사를 꼭 보내야 돼요? 네. 음... 그러면, 선생님, if나 weather가 있으면요? 안 해도 돼. 아, 걔네안 보내주세요? 응. 음. 이프나 웨더도 여기서 이프나 웨더도 의문사가 없을 때네 예, 의문사처럼 대신해서 쓴거 아니었어요? 그러니까 얘도 의문사로 보는 거 아니었나요? 어 그래도 애초에는 네. 의문사가 없다가 의문사를 넣은 거니까 네. 안 돼요 아네아예 잘했습니다 응 음. 안녕하세요 네. 건강하신 영수 여러분 꼴보가 두달만에 그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아직 구독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클릭과 좋아요,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.